이런 타이틀 뉴스 보셨습니까? 이분양이 워낙 말생기다 보니까 2만 5천 가구를 임대주택용으로 국가에서 매입하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 땡처리 진행된다. 안녕하세요. 예전을 돌아보면 현실이 보인다. 이 모든 내용들은 예전 2007년 8년 9년도에 실제 뉴스에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미분양이 워낙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2만 5천가 구 임대주택용으로 매입을 한다. 근데 여기도 반발이 많았죠. 시행사 건설업체 벌때는다잘바아먹다가 갑자기 미분양이 많이 발생되니까 국가에서 매입을 해달라. 그러면 그 많이 벌었던 돈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아무튼 서민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배가 아프고 짜증나고 뒷골이 땡기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2만 가구든 3만 가구든 5만 가구든 미분양이 나게 되면 그냥 원가로 정리를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싶은데 또 그렇지도 않죠. 우리가 바라는 삶이 남이 바라는 삶과는 항상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 국민 한장에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국가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똑똑해야 된다. 뭐 결국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만드는 위 구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건설교통부가 미분양 사들이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다가 뭐 갑자기 이틀 만에 졸속으로 처리를 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와 경제재정부는 미분양, 지방미분양에 비축용으로 해서 미분양을 매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도 2007, 8년도에도 뭐다유서를 뒤져 보면 나와서 확인이 되겠지만은 물론 대구였습니다. 대구 동구와 달수구, 대전 중구 뭐 이런 형태로 대구가 항상 그 시절에도 미분양이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이 계속해서 발생되더라도 미분양, 할인 분양, 소위 말해서뭐 가격을 올려놓고 뭐 조금 할인을 해주면서 10% 할인, 20% 할인 이런 할인 분양이 아니고 오리지널 미분양에 대한 할인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예전도 이렇게 미분양이 많이 나왔을 때 아파트를 국가에서 매입을 했었고 더욱더 시간이 지나서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또 국가에서 매입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 계속해서 견뎌보고 기다려보자는 급세들의 생각이 일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현재 미분양 할인을 하면 구입하겠다는 분이 상당히 많죠. 이게 진짜 줍줍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에뭐 줍줍이다 해서 지금 다 물린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은 내다, 나다, 내가 줍줍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많고요. 또 저한테 뜬금없이 영상 몇편 보고 저도 아파트 미분양 할인아파트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트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구입해야 되죠? 그냥 대짜고자 전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고와 생각으로는 어디가서 눈티안 맞았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미분양 아파트 구입해서 돈벌수 있을 사람이면 은제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 전체가 다 그렇게 구입했을 겁니다. 생각 좀 해보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영상 좀 보시고 전화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PF 자금이다. 미분양 사태다해서 정부에서 5조원 대출 보장을 또 써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숨통이 좀 해진다고 하면서 업체들이 조금 나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113조원입니다. 1 1 3조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제가 그런 영상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댓글에 또 누가 무슨 나...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은 H유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건데 뭔 걱정을 하느냐 참 팔자 좋은 얘기하고 앉아있더라고요. 항상 국가에서 모든 걸책임지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알아봐야 되고 내가 기회를 잡아야 되죠. 지금 불 꺼진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고 아파트 물량이 어마어마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 집안 채 없는 분들이 천지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PF 대출 회수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대금으로 대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분양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PF 신규 대출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올려드렸다시피 대출금 회수는 결국은 분양 대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분양이 돼야 되겠죠.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가야 pf 대출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미분양이 나와 있으니까 현재 뭐 계약금 중도금 들어올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pf 대출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은행 입장에서도 정권사 입장에서도 보험사 입장에서도 그 엄청난 금액 회수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안 해준다. PF 대출을 안 해준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PF 대출 규모가 113조 원이라고 얘기했죠. HUG가 모든 것을 해줄 것이다. HUG, 허그, 자본금은 3조 6천억 원입니다. 현재. 부실공사로 미분양이 계속해서 발생되가 터진다면 HUG가 다 보상을 해줄 것이다. 바보 같은 소리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도 아니고 그 속내도 모르고 하나하나 다 확인도 안 해보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HUG가 해결해 줄 것이다. 신탁이 해결해 줄 것이다. 국가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HUG에서는 엄청나게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쁜지 아시죠? 전세 사기 사건으로 해서 물론 그것도 뉴스에 나와주면 한 명이 아닙니다. 수백 명이 전세 사기에 다 가담했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그 손실액만 해도 몇 천억 원이 되고 몇 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보상을 못 받는 현세세업자들이수두룩뽕합니다 근데 뭘 h u 유가모든걸 해결해줄 것이고 신탁이 해결해줄 것이다. 영상 보면서 바보같은 댓글 좀 안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100% 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래도 뉴스는 꼼꼼히 찾아보고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은 다 찾아보고 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막연하게 댓글 다는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을 까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사업 대출 지금 잔액이 뭐 112조, 2천억 이렇게 나오는데 연체율은 0.5%, 1%만 해도 1조가 연체입니다. 그리고 PF 대출 이자가 12%에서 연체가 발생되면 얼마냐? 24%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연세부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도 위험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중견 건설사들 부도가 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PF 금리 자체가 24%면 은 보통 제가 영상 올리면서 얘기했다시피 보통 한 400가구에서 500가구 아파트 건축을 하는데 비용은 약 2천억 정도 더 간다고 얘기를 했죠. 거기서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고 연체이자까지 생긴다면 그 돈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물론 h u 주가 주택보조공사에서 물론 공사가 들어가니까 국가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세적인 부도로 해서 건설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지금 순수익이 3,600억에 뭐 자본금이 3조 6,920억인데 이걸 탈탈 털어서 다 보상을 해주겠냐 이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나냐 너냐 우리냐 누가 그 보상을 정확하게 밝을수 있다는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해서, 막연하게 국가에서 모든 걸 해줄 것이다. 책임져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좀 버렸었으면 합니다. 아파트 구입을 하는 것도 본인이고 아파트로 돈을 벌려고 했던 분들도 갭투자자들이고 아파트로 돈을 벌고 티나가는 아들도 투기세력들, 국민입니다. 내를 보는 것도 국민이고 가리늦게 그런매고 장애 갖는 것도 국민입니다. 건설사가 부도가 나도 건설사도 국민이죠. 그 많은 국민들 중에 문제가 발생되고 손해를 입었는 게 본인이라고 해서 본인에게 무조건 보상을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은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입장에서 대처해야될 방법이 무엇이냐? 물론, 뭐, 중견견설사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은 사실 뭐 약간의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혹여나 건설사에서 잘못 분양을 했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해지를 할수 있으니까. 해지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지만 꼼꼼히 예전과 지금 그리고 계약서 모든 것을 다 훑어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밝혀내서 계약해지 요건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보면 은 이게 뭐 중견건설사든 아니면 브랜드 없는 아파트든 이거 다 자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아파트 구입을 했는데 건설업체에서 지금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구입했는 아파트 브랜드가 일군이군 업체가 아닌 중견건세사의 브랜드 업체라면 왜 지금 상황에서는 공사 진행을 못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죠. 그리고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보면 아파트 현장 소장이 있습니다. 만나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유스나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면 사기 분양에 대해서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기 분양에 보통 우리가 전단지를 가지고 뭐 아파트가 어떻다, 오피스텔이 어떻다 뭐 그렇게 작성하는 것은 전단지의 내용을 가지고는 사기 분양이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홈페이지나 일간지의 광고에서 얘기했는 내용들과 실제 구청, 시청에서 받았는 자료들, 명, 도면이라고 해서 구청, 시청에도 다 그런 자료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와 실제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실제 얘기했는 내용들이 동일한지 아닌지 비교를 해서 그 일간지와 홈페이지 특히 홈페이지 같은 경우 는 수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캡처를 해놔야 되겠죠 그 내용과 실제 구청과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의 내용들이 틀리다면 그 부분은 사기분양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전단지를 돌렸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맞다 틀리다는 사기분양의 인정이 전혀 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씩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 되고 마찬가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사, 중형건설사가 부도나는 경우는 예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중형건설사 부분이 아니라 지금 또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이라고 있죠. 아파텔. 시전스 호텔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아파텔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파텔을 분양받았는 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았는 분들이 건매로 팔면 팔릴까요? 가격을 얼마나 낮춰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 한 분씩 계신데 아파트 상가를 6억 7억씩 분양받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또 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아파트 상가 분양을 받을 때는 코로나 시국이었죠. 코로나 시국에 분명히 상권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걸 눈으로 다 확인하고 뉴스로도 확인했는데 아파트 상가를 6억 7억씩 주고 분양을 받았어요. 그것도 100% 임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 회사에서 임대까지 책임 져주고 수익금을 준다는 그런 아파트 상가도 나왔는데 뭐그 전에 구입했는지 그 이후에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상가 6억 7억 주고 두 개를 구입했다. 저것들만 건물 삽니다. 아파트 분양권이야 돈을 벌기 위해서 단타로 투기 세력 갭 투자자들이 들어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파트 상가는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임대가 100%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도 모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임대가 100% 되어 있는 책임지어준다는 그런 메디칼 상가나 아니면 아파트 상가 그런 거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2, 3억대, 3, 4억대도 아니고 6억, 7억대 두개씩이나 제가 똑똑하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와는 정말 반대로 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더 똑똑한 분한테 항상 물어보시고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가 조금 비딱하게 나갔는데 예전도 지금도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분양 할인 부분 예전을 뒤돌아보고 2만 5천 가구 임대공용주택으로 해서 국가에서 매입해줬기 때문에 관계자 입장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지 않을까 국가에서 또 임대주택으로 미분양 낳는 아파트를 구입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미분양 할인을 지금 많이 서두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미분양이 낮다면 뭐 40%든 50%든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조차도 미적거리면서 결국은 파산 처리를 하는 이유가 파산을 하는 게 본인한테 더 이익이 되는 건가요? 회사장에서 입의 이익이 돼서 파산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은 대폭적으로 아파트 분양 금액을 깎아서 분양하는 게 손해인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세상에 다양하게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계획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만든 영상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